장르의 스펙트럼이 넓은 그래블 자전거가 안전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요즘 사실 그래블 바이크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져서 어,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한대 조립해봤습니다. 지난번엔 빌드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실 그 빌드 영상의 빌드를 뭐 직접 탈자전거로 조립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조립을 했던 자전거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좋은 자전거를 한번 복각해보고 싶었던 것. 두 번째는 그래블이라는 게 사실 올드스쿨 MTB의 재해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립을 하고 이제 뭐 실질적인 라이딩을 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지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제 라이딩 비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제 그래블이라는 장르를 한번 소개시켜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블 자전거가 기존의 MTB나 로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을 갖는 건 물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목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나 MTB는 기존에 이미 정착된 스포츠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자전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나 MTB를 즐긴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스포츠를 즐긴다라는 거죠. 로드 레이싱이 되었든 뭐 엑스시 레이싱, 엔듀로 뭐 결국엔 그 스포츠를 이미 즐기기 위한 자전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 스포츠가 재미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거죠. 언젠가 그래블도 m t v 처럼 이렇게 장르가 세분화되는 뭐 그런 시기가 필연적으로 찾아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벨러의 아스페로같이 로드 지오메트리의 타이어 클리어런스만 확보한 뭐 올로드 그래블부터 나이너의 알디오나 캐논데일의 탑스톤 레프트같이 앞뒤 서스펜션에 들어간 오프로드 그래블, 아니면 자이언트 리볼트 같은 올로드 그래블, 또는 코나의 리브레 같은 이런 투어링 그래블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래블이 자전거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뭐 온로드나 올로드 같은 이런 개념조차도 아직까지는 정립이 된게 아니라서 어, 각 제조사들마다 그래블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래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익숙해요. 그래블의 외형이야. 이제 뭐 로드 자전거 때문에 당연히 익숙한 거고요. 포지션 또한 뭐 로드와 m t b 를 합쳤다. 또는 뭐 로드와 m t b 그 중간 어디쯤이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이브리드 때도 소모되었던 멘트예요. 뭐지? 쉽겠지만 두 가지 경우 다 맞는 말입니다. 하이브리드도 결국엔 같은 해석이었어요. 뭐 로드와 MTB 그 중간에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와 그래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코스트예요 하이브리드에서 그래블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단가 때문이에요. 드롭바에 사용되는 일체형 레버는 기본적으로 비싸요. 사실 아무리 저렴한 등급의 구동계라고 하더라도 이 일체형 레버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 웬만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한대 값이에요 특히나 요즘엔 유압이 많이 보급돼서 이 가격이 점점 더 커졌고요 결국 하이브리드의 가격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레버였고 현재 그래블의 가격을 해서는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블이란 장르가 생겨난 데에는 가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스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전거가 주는 재미 중에서 속도감에서 오는 재미가 물론 크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뭐 어딘가로 떠나는 즐거움, 뭐 장비를 하나하나씩 갖춰나가는 즐거움 목적을 이뤘을 때 오는 성취감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즐거운 점들이 많지만 레이스를 위한 자전거는 이러한 즐거움을 많이 배제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에 반해서 그래블제 레이스나 기록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라고 하는 요소를 마케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결과적으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이제 편안함입니다. 뭐 두번째의 연장이긴 한데 사실 레이스용 자전거들은 뭐 기록을 위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좀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정된 레이스 타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그 타임 이상을 오버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힘들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블은 승차감을 위해서 뭐 타이어나 지오메트리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사용해서 승차감을 확보하기 때문에 뭐 장거리 라이딩을 해도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라이더의 컨디션이 더 쉽게 유지됩니다. 장비들 또한 초점이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핸들밥백이나 프레임백 같은 가방들은 물론이고 뭐 신발이나 의류 같은 것들도 꽉 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루즈핏으로 안장에서 내려왔을 때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이제 아마 제주관에좀 포함이 될 텐데 바로 범용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래블 자전거의 목적은 이제 로드나 MTB에 비해 덜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고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전거에서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자전거를 사는 목적은 당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커뮤팅을 하기도 하고 캠핑이나 뭐 패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고 다른 라이더와 어울리기도 하거나 투어를 다니거나 집근처에 산을 오르는 게 목적일 수도 있죠. 다행히도 그래블 자전거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스타일을 가미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호환성이 좋습니다. 가방이나 렉, 팬더 등등 같은 거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유롭고 파츠들 또한 호환성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의 자전거를 골라야 한다면 그래블 자전거가 최고의 자전거일 거란 확률이 뭐 높다고 는 말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장르의 스펙트럼이 넓은 그래블 자전거가 안전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전천후 자전거라고 하는 이제 자전거가 매번 변해왔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 타이틀을 그래블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그래블에 해서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예정이니까 뭐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이나 영상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케닉 에이 s 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